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오늘은 남자들이 여자의 가슴 사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보통 여자들은 요 남자들보다 미적 기준을 좀 세분화해서 채점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얼굴이나 키, 어깨 넓이, 얼굴이면 눈은 어떻게 생겼는지 등등 세세한 점수를 조금씩 나누어 주시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아마 여자를 점수 매길 때 얼굴이나 가슴, 힙, 다리 등등을 나누어서 점수를 매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여성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남자들은요. 이 세분화 과정에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또 사실 어떤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그렇게 세분화해서 점수를 매기기도 하지만요. 그럼에도 결론적으로는 끌리는 사람에게 끌리거든요. 여성분들이 생각할 때 같은 정도의 외모를 가졌다면 아마도 가슴 사이즈가 큰 여자에게 남자들은 마음이 끌릴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건 당연히 남자 입장에서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몇몇의 가슴 큰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들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럼 이제 얼굴은 예쁜데 가슴 사이즈가 좀 아쉬운 여자가 있고요. 얼굴은 평범한데 가슴이 큰 여자가 있다면 남자들이 어떤 여자에게 마음이 끌릴까요? 또 얼굴은 엄청 예쁜데 가슴이 좀 아쉬운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자는요. 얼굴은 제법 예쁜데 얼굴이 엄청 예쁜 여자보다는 가슴 사이즈가 커요. 그렇다면 남자는 어떤 여자에게 마음이 끌리게 될까요? a 컵의 여자가 있고요. b 컵의 여자가 있어요. 다른 조건들은 다 무시하고 이두 가지 조건만 봤을 땐 당연히 남자들이 B컵 여자에게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A컵 여자가 키가 165cm예요. 그런데 B컵 여자는요. 키가 150cm예요. 이렇다면 남자는 어떤 여자에게 마음이 끌릴까요? 이번에는요. 165cm의 B컵을 가진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는요. 165cm의 A컵을 가지고 있는데 B컵을 가진 여자가요 A컵을 가진 여자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많아요 그렇다면 남자들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게 될까요? 조금은 극단적인 예시를 든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든 이유는요 여성분들이 가슴 사이즈에 있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설정을 한 거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요 가슴 사이즈가 작은 사람보다는 가슴 사이즈가 큰 사람이 매력을 어필하는 게 분명 더 수월한 건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남자들은 요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 사이즈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분명 비교점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결정적 한방이 되는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라는 거죠. 외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조건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가슴이 도드라진 사람이 꼭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요. 실제 남자가 대면한 그 여자에게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가슴 사이즈가 좀 작더라도 요 남자에게 어떤 끌림을 분명히 줄수 있었다면 그 가슴 사이즈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종종 SNS나 커뮤니티에서 남자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봤을 때 생각보다 남자들이 가슴 사이즈에 연연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자가 볼때 비슷한 외모를 가진 A, B 두 여자를 놓고 어느 여자가 더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실제로 남자들은 요그 여자들을 만나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여자들에 대한 평가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요 비슷한 외모를 가진 두 사람이기 때문에 가슴 사이즈가 조금 더큰 여자에게 점수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슷한 외모를 가졌으니까 당연히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요 A, B 중에 A가 약간 더 예쁜 것 같거든요. 그런데 B가 가슴 사이즈가 조금 더 도드라졌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자들은 요 가슴 사이즈가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는 그 B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남자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여자들은 요 가슴 사이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 남자들은 가슴 사이즈에 특히 점수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자들의 선입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남자는 요 사실 가슴 사이즈까지 비교도 안해 봤을 수도 있어요. 그냥 A와 B를 놓고 봤을 때 B라는 여자가 자기 취향에 더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얼굴만 평가했을 때도요. 근데 여자 머릿속에는 분명히 A가 더 예쁜데 왜 B를 선택했지? 이런 의구심이 들수 있고요. 그래서 나름 합리화를 해보니까 아 역시 가슴이 크니까 그걸 점수에 포함시켰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남자는 그냥 느낌이 좋은 사람을 말하라고 해서 말한 것 뿐인데 여자 혼자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혹시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 궁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자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왜 A가 아니라 B를 선택했어 라고 말이죠. 근데 남자는 별 생각 없이 글쎄 난 그냥 삐가좀더 끌리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하니까 나도 모르게 유도심문을 해요. 삐가 가슴 사이즈가 좀더 커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남자는 요 원래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말에 힌트를 얻어서 내가 대충 평가한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잘 평가했다는 라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어, 가슴 사이즈도 좀큰것 같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하고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마무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자기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잘 봤다는 의미로 가슴 사이즈를 던져준 여자의 말을 받아서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사용한 것 뿐인데 여자는 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가슴 사이즈가 정말 남자에게는 중요한 거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가슴 사이즈가 안 나오는 증명사진만 보여줬어도 요 이를 선택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내 가슴 사이즈가 콤플렉스이신 분들은 가슴 사이즈에 자꾸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 했을 뿐인데 남자가 가슴 사이즈가 조금 작은 여자를 선택했을 때는 내가 거기에 별 의미를 안 두는 거고요. 가슴 사이즈가 큰 여자를 선택했을 때는 나는 거기에 특별하게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거겠죠. 역시 남자들은 그렇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여자끼리 생각하는 예쁜 여자가 요 생각보다 남자에게는 인기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결국 내가 앞에서 남자에게 물어봤던 것들은 가슴 사이즈 때문이 더더욱 아니라는 게 확실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자들의 가슴 사이즈가 남자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것은 사실이에요. 분명 남자들이 선호하는 신체적인 한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그 비중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정도로 크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자분들 입장에서 남자를 바라볼 때 남자의 키가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죠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은 난 남자가 키가 작으면 남자로 안 보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 그렇게 남자의 키와 견줄만한 것을 여자의 신체에서 찾는다면 가슴 사이즈가 아니고요. 오히려 날씬함이 남자의 키와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비중을 갖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날씬함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고요. 그게 만족된 이후에 가슴 사이즈를 논하는 정도로 가슴 사이즈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남자들은 요 가슴 사이즈가 큰걸 무조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슴 사이즈가 작은 걸또 무조건 싫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 자기의 취향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취향일 뿐이지 모든 남자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그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냥 자기 눈에 예쁜 여자를 선택하는 그 정도인 거고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기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남자로 인정이 되면 그만인 것처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의 가슴 사이즈에 민감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굳이 맞춰 가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남성분들이 어떤 여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외모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모만 가지고 여자를 평가하는 남자들은요 생각보다 조금 찌질한 남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어차피 자기가 만나지도 못할 여자니까 거기다 대고 마구 점수를 매길 수는 있겠죠 그렇게 자기가 여자의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마음껏 점수를 매기고 난도질을 하면서 자기가 제법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만족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 자기는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서 자기는 쥐뿔도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행동이라도 하면서 만족을 하는 거니까 또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걸 거예요. 진짜 괜찮은 남자들은 요 여자의 가슴 사이즈에 꽂혀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인연을 맺어가는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남자를 선택할 때 그러시죠. 내 이상형은요, 키 180에 근육질에 얼굴이 작은 남자예요. 내 남자친구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내가 상상하던 이상형에는 하나도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내 남자친구가 참 좋거든요.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가슴이 작은 여자를 우운하는 그런 남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내가 작은 가슴 사이즈 때문에 자꾸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진다면 가슴 사이즈를 키워볼까 하는 고민보다는요 내 마음속에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슴 사이즈를 실제로 키우게 되면 내 자존감도 높아지는 효과는 분명 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이해하셨다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자주 가는 자동차 커뮤니티에 가보면요 제법 비싼 고가의 자동차를 비난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비난의 멘트는요. 그 돈을 주고 그 차를 살 바에는 다른 차를 사겠다. 그 차를 사기엔 돈이 아깝다. 이런 어떻게든 그 차를 깎아내린 듯한 말을 하는데 혈안이돼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제법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걸 거고요. 그렇게 보이고 싶은 남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남자들 중에 상당수는요 자기는 차살 돈도 없어서 지내고 있는 남자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기 머릿속에 분명 드림카는 있어요 근데 내 현실에서는요 드림카는 고사하고 작은 자동차 하나를 구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자동차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라 바람으로 보고 보고 돌고 돌아서 거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엄청난 허세를 부리고 있는 중이죠. 하도 많이 구경을 하다 보니까 이차저 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많이 알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많이 알고 있는 건 사실일 수도 있지만요. 어쩌면 차를 한 번도 못 가져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슴 사이즈를 운운하는 그 남자들이 요 그런 남자와 비슷한 남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분들의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여러분들의 가슴 사이즈가 작아서 고민이 될 정도로 그렇게 잘 보이고 싶은 남자가 있다면 요그 남자는 분명 좋은 남자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자들은 요내 가슴 사이즈가 좀 작아서 내가 위축되고 있다면 내 마음을 배려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남자겠죠. 그러면 그 정도의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그 마음에 감동해서 나도 조금 더 예쁘게 보이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시각적으로라도 만족을 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생긴 다음에 그때 가슴사이즈를 고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요 내가 가슴사이즈 고민하는 일은 이미 없어졌을 거예요 정말 좋은 남자는요 내가 그런 고민을 하게 놔두지 않을 거고요 정말 좋은 남자는요 날마다 내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을 거니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